하하하하하하하이요. 아, <웃음> 자몸부금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별로였네요. <웃음> <웃음> 자. 마이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랭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만 좋가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트사트야 모두 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으흐. 저번 주 굉장히 어, 추잡한 방송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 절대 모르겠고요 누군지 하하하하 <웃음> 자, 설탕이라고 회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트아 오랜만이에요.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어, 중대발표 아닌 중대발표긴 한데 네네 <웃음> 중대발표 아닌 중대발표긴 한데 수요일 방송부터 방송 시작 시간이 땡겨집니다. 네 어, 방송 알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네. 확실하게 찍고 넘어가자면 은 수요일부터 방송 시간이 좀 많이 앞당겨질 생각이에요. 물론 방송 시간은 늘상 그랬듯이 10시 똑같고요. 네, 그냥 방송 시작만 한두시간 정도 당겨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수금 방송하되 방송 시작은 5시 인난 6시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자막강보 치시고 도망가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인사하고서 와드받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룰렛으로 또 오자마자 회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네요 <웃음> 아 분명 여러분들께 또말씀 할만한 할 썰이 하나 있었는데 방송 켜려고 키기 전에 아 오늘은 있어야 말해야지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분명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웃음> 기억이 안나 어, 썰이 풀썰이 분명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 뭔썰이였을까 대체 <웃음> 맞아요 어... 회원님께서 돌려 돌려 돌린 판찬 데미지 호 공격 감사합니다 어 고, 마워요 <웃음>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결국 다시 나갔다. 와. 아, 뭐야, 뭐야. 이 연속 공격. 뭐냐고. 이 연속 공격. 감사합니다. 방송 뜨면. 안 돼. 나 오늘 방송 길게 할 생각으로 일곱시 켰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오늘은 좀 의지있게 켰단 말이에요. 아, 거참. 뭐? 이게 왜 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뜨라고 넣어놓은 거긴 해요. 아니, 아, 후연님, 사연 석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니, 근데 저게 왜 뜨냐고. 아니, 안뜰 거라 생각하고 넣어놓은 건데. 허 아, 이렇게 꽝 뜨지,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어, 후야님, 5연속 공격.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뭐야, 뭐야, 5연속 뭐야? 어? 어? 자, 여러분. 방송 킨지 6분 만에 방송을 하게 되버렸습니다 어? 오 후야님, 연속 공격.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웃음> 아니. 아니. 왜왜 왜 내가 꼭 방송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방종하게 뜨는 건데.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방종하기가 몇 퍼센트인데 저거를. 허, 아니, 감사합니다. 연속공격 연습 아니. 연습공격 뭐냐고.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나 방송 <웃음> 방송 오늘 아니 아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나 둘몇 번째야 이게 네 다섯 언니 언니 이님 대체 왜 얼마를 쏜 거예요 아니 아니 아나물 떠와야 돼 잠깐 아이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니, 뭔데 나왜물물 물,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요. 나물에 떠오는 동안 그런 그딴 게 떴을 리가 없어. 아니 왜 이거? 아! 아니 나또 다이어트 시작한 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시지? 아. 원와 <웃음>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어 끝인가 해치웠나 어 끝났나 됐다 아 정산해보자 갔다오는 길에 진짜 뭔일 일어났을까 에 예, 말도 안 되는 양망책 하나 더쓰슬리없어 아, 아니 근데 왜 제가 오! 마이! 갓! 아, 후원님께서파달라3000 데미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웃음> 어, 어, 어, 후원님께서 아, 만약에 교결시키기 2연속 공격.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아 오늘 오늘 뭔 날이야? 왜다 방어권에 방종하기에몇개뜬 거야 이거 대체? 기다리라고요? 안돼안돼안돼나나나나나 나, 나, 나, 나, 나 청산하고 도망갈 거야.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방정 두개 떴을 때 얼렁 도망가야지. <웃음> 얼렁 도망가야지. 아니. 잠깐만요. 제가 갔다오는 사이에 못떴는지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잠깐만요. <웃음> 내가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양망체가 아간 사이에 팔벌려 뛰기 하나랑 아 뭔가 그러니까 팔벌려 뛰기 내가 하고 간... 아닌데 나 물뜨고 저거 왔던 것 같은데? 저거 방정하게 연소로 두 개가? 나왔었구나. 잠깐만요. 이거 확인 좀 해볼게요. 하나 알림 목록에서 열어야겠다. 이거 너무 많다. 오늘 여러분 나온 게요? 방종하기 2연속 나왔고요. 이거 하고 팔 벌려 뛰기를 제가 와서 했죠. 어, 그럼 양멍채 6분 하면 되는 건데요. 오케이, 오늘 방송 양멍채 6분 하고 방종하기 하나 키해놓 다음에 어, 뭐야, 방어권 두 개도 키해놓면 되는 거 아닌가? 와, 나 그러면 강제로 휴방권 생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하하하 <웃음> 와, 지린다. 나, 나 이번 주부터 진짜 방송 열심히 하려고 오늘, 어? 일정표도 바꿨는데 후야님 양체, 멍체 중에 골라주세요 한 번에 그냥 6분 갈지랑 아니면 분할해서 하나하나로 3분3분 3분 갈지랑 전부 멍체로요? 아하하하하하하 하, 하, 하, 하. 하. 타이머 됐다 자 멍체 6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어, 어어, 후, 후, 후연님께서 랜덤 공격!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저거 빼야겠어. 님들, 나 전화할, 저이사 제가 전화할 지인이 없어요. 전화 근데 오비에 지금 렉 걸렸는데? 됐다. 아, 후연님께서 연속 공격!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거 몇 번째 공격이야 오늘 대체? 근데? 아니, 너무 무리한 후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웃음> 하지마! 빨란 말이야! <웃음> 잠깐만요, 이거 수정할 동안 살짝 룰을 꺼내야겠다. 아, 후야님, 연속 공격 감사, 어? 아, 나 진짜 한동안 캠 막히려고 했는데. 아, 세상에. 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뭔 일이야? 아니. 아니, 후원님대체 언제까지 공격하실 거예요? 잠깐만. 이따 이거 오온온로 오프, 해놓고요? 저거 지긴 나트 전화해서 하는 거 빼야 되는 게제 지인이 없어요. 이제. 전화할 사람이 없어. 아 랜덤 공격. 아 스쿼트 오야 오야. 아저진짜 님들 이번 주부터 제가 운동이랑 다이어트 다 시작했거든요. 아니 근데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운동만 뽑는디야? 네, 아, 오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멍치 시작합니다. 멍,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우우우 멍치 끝나면 도망갈 거예요, 멍. 이거 내가 봤을 때 멍! 위험해. 어, 멍, 어, 덴저러스하다고 멍, 어? 네 지금 롤레 수정 때문에 오프를 해놨고요 뭐 이거 수정만 할게요 뭐 아니 뭐 노래 나뭐 내가 봤을 때뭐 노래 영상 올리기 퍼센트 줄여야 돼뭐뭐 요랑 뭐어뭐뭐뭐뭐뭐뭐 방종하기랑 연장이랑 퍼센트 내릴게요 뭐 이게 두 번에 한 번에 나온 적이 없긴 한데 뭐 이게 <웃음> 나올 수도 있는 거냐고 뭐 운동하는 거더 넣어야겠다 이렇게 된거 버피 테스트 다오해 넣어야겠다 멍말아 멍멍 버피 테스트 멍 버피 테스트가 맞나 뭐? 버피 테스트 맞네 멍? 멍멍멍멍멍 멍멍멍멍멍 아니, 멍, 뭐, 이게,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멍. 뭐. <웃음> 아니, 멍. 뭐, 아 빨리 난 4분 48초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멍. 뭐. 지금 아마 안 돌려질 거예요, 멍. 뭐. 네. 제가 룰렛 자체를 꺼놔서요, 멍. 뭐. 안 돌려질 텐데, 멍. 뭐. 수정 중이라. 몇 맞으면 뭐 넣지, 멍? 뭐. 뭐 넣지, 멍? 뭐. 3%짜리, 3.5%짜리 넣어야 되는데, 멍. 뭐. 먹방는요 멍. 날짜를 조정을 해야겠지요, 멍. 아, 나, 다음 주가, 다음 주까지는 식단인데, 멍. 하하하하하. 다, 다음 주쯤에 할것 같습니다, 먹방은 멍. 아니면 다음 주 멍. 안 돼, 다음 주, 다음 주까지 식단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멍. 하하하. 나는 멍. 잠시만요, 멍. 이것만 수정할게요, 빠르게. 멍, 뭐하지? 멍? 아,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쓰읍, 뭐 하지? 3.5%로 할 만한 거, 뭐. 이짜 충전했다고요, 뭐. 아, 이걸로 3분 어떻게든 끌어야 된다. 멍. 위험하다. 이거 말, 말 그대로 주택님 말대로, 뭐. 효비상이다, 뭐. 아, 3.5% 뭐 하지, 뭐. 추천 받습니다, 뭐. 아이 멍, 뭐가 없는데, 멍? 뭘, 뭘 넣어야 되지, 멍? <웃음> 멍, 멍, 멍, 멍. 뭐 넣어야 될까요, 멍, 멍, 멍, 멍. 쓰읍, 뭐가 있지, 멍? 3.5% 퍼멍 으 음, 멍.. 아 그냥 상점 못퍼 멍.. 히든 카드로 멍.. 어.. 얘가 안 나오겠지 뭐.. 멍.. 됐다 저장하고.. 문에다가.. 이제 됐어요 멍! 아 이거.. 이거 원래 나안 나와가지고 멍 단가 안 올리고 멍천원 이렇게 그냥 니 내가 봤을 때 이정도면 멍 단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멍 나는 멍 어... 멍멍잘왜멍을 했지? 왈로 바꿔야 돼 이거 왈 어... 멍멍멍멍 그래서요 멍 맞아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멍 개깡 저희 집에도 깽얼지 하나 있는데요 멍 개보다 제가 멍 많이 하지 않을까요 하하하하하. 말이 됩니까 멍, 아이, 멍. 아니 멍나 오늘 좀 방송 열심히 해 생각이었단 말이야 멍 진짜 멍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뭐. 너 일정보다 디자인 바꿨어요 멍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멍 룰렛 지금 바뀌었을 겁니다, 멍. 네, 바꿔놨어요, 멍. 바꿨단 말이에요, 디자인도 멍. 내가 이쁘게 멍. 다꾸하듯이 열심히 이쁘게 했놨는데뭐나 오늘 굶지 마, 열심히 하려고. 아, 우연히 계속, 뭐 돌려, 돌려. 천 데미지 공격. 빵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멍. 월요, 월수 일정 삭제 뭐, 아 이거 저 이번 주 방송 할 거예요 뭐 차라리 방종권 하나 쌤쳐놓고 나중에 휴방하게 해주세요 뭐어 이것도 나와 오늘 뭐나 요거 다 나온다 아주 그냥 뭐하 혹시 몰라서 켜놨는데 하뭐 방종 나중에 나중에 휴방할 거예요 방종 쌤쳐놓고 밖에서, 제가, 제가 계속 멍멍거리니까 밖에서 저희 집 갱얼지가 짖거든요 기분 탓인가? 방, 방어를 방종으로 쓰세요. 아, 그럴까? 아, 잠깐, 혹시 몰라요, 멍. 방종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멍. 돌려, 돌려! 천대미지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아, 오늘 운동했는데 뭐 하나 둘뭐셋뭐넷뭐 봤어 어아 됐다 아니 저 지금 되게 이런 뭐 부끄러웠어요 저 스쿼트 하면서 멍 차고 있는데 동생이 문 여고 들었다고요 처량하다 처량해 제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컷 하다가 멍차하면서 동생이랑 눈마 주신 그기분 아니야구요 동생이 비웃잖아요 뒤에서 아니아니아니아니 <웃음> 음, 아니, 아니, 아니. 나가줘 언니를 위해서라도 3만원 받아서 왜 여기다 올리게 됐어요? 3만원이었으면 책도 살수 있었잖아요 어. 이제 왜그러는거예요 대체 이거 정해주세요 번호 불러주시거나 어, 번호 불러주세요, 번호 아, 중2평대사 <웃음> 처음 해보는데 이거 넣고도 처음 나온 거예요 나는 이거를 이게 자주 나올 줄 알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심 언, 만들고 나서 한 한동안은 기대했는데 나올 거 생각해서 근데 안나와가지고잊혀지는 약간 그런 항목? 자, 죽을사 <웃음> 이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대체? 이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거는 아니 이거는 그냥 하다 쳐요 이거는 스카, 스타카토로 이렇게 따닥딱딱딱딱 따닥, 따닥 하면 되는데 얘는 자, 다른 자아야? 이거 왜 있는 거야 이바는 <웃음> 아 몰라 이것만 할게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아나 진짜 오늘 방종하기 두 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심란하다 심란해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하겠습니다. 아, 나 오늘 썰 풀까 생각나서 생각해보니까. 하겠습니다! 킬킬킬 가오의 살인병기피의 축제를 이봐! <웃음> 이게 맞나? 아이 몰라. <웃음> 이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웃음> 어 그럼 즉석이잖아요. 저 연습도 안 했어요. <웃음> 아니, 무슨 선을넘어요 나는 그냥 걸리 식... 대사를 했을 뿐이야. <웃음> 어, 어, 만 아.. 진짜.. <웃음> 제가 여러분 되게.. 하지 마요! <웃음> 나 오늘 준비.. 나 오늘 생각한 썰만 풀고 갈 거야 진짜.. 방송하게 나왔으니까.. 아.. 니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웃음> 아니 어떻게 살다 살다 살다 살다, 살다 살다가.. 방정방어를 하자고요? 아 근데.. 아니에요. 분명 제가 방종하... 아니, 나 오늘 방종하기를 방어한다는 건 사실 저 방어권은 여러분 애교 방어권이에요. 예, 맞아. 이거 얘기하려고 했어. 맞아. 저 방어권, 나온 방어권은 저 애교 롤렛에서 나온 방어권은 애교 방어권이에요. 여러분 방종 방어 이렇게 하고자 만든 방어권이 아니었어. 어... 아니, 진짜 1.5짜리 방어권 두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대체. <웃음> 아 누가 내 욕하나봐 기간 들어 여러분 제가 방정권을 뽑지 않았어요 제 욕하시면 안 돼요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게 간만에 이렇게 쏘는 거 오랜만이잖아요 후안님 맨 가끔씩 와가지고 저렇게 괴롭히잖아요 <웃음> 어 어서 오세요 반가 아 대레단 영희님께서 팔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앞으로 다시 봐요 되게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은 방송 킨지 대략 23분 만에 방종하기할 룰렛으로 두개 갖다 버린 스트리머입니다 <웃음> 방, 방송, 방제 바꿔야 돼, 이거 내가 봤을 때. 투수들이, 투수들이, 투, 투수가, 투수가, 투수가, 퇴근시, 스트리머 튜수. 퇴근시키는 방송. 아, 3만원, 오랜만에 쓴 거라고요? 근데, 짧박짧박하게 계속 쏘셔가지고,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룰렛으로 쳐맞아왔기 때문에. <웃음> 그거 아니면 맨날 오셔가지고 협박하잖아요. 오늘도 룰렛을 쏴볼 겁니다. 하시고, 협박만 한 다섯 번 나온 거 같은데. 아, 레알, 레알, 레알. 그래서, 아, 오늘 뭔 얘기 하려고 했냐면은 기억이 났거든요. 아니, 저, 저. 저 어제, 어제, 어제 알았, 알았는데, 몰랐거든요. 제 일상 유튜브에 구독하신, 구독해주신 분들 이렇게 보다가, 그 구독해주신 분을 다른 유튜브에서 봤어요. 다른 유튜브 댓글에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학교 후배래. 어머!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이번에 면접 보고 합격한, 합격한 신입생이래. <웃음> 근데 제 유튜브에는 구독만 해주시고 댓글을 안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어 익숙해주신 분이네만 하고 있었는데 그 저희 학교 학생들 유튜브를 제가 가끔 찾아봐요 심심할 때어 근데 찾아보다댓글을 보니까 되게 익숙한 쪽이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우리 학교 신입생 시집생... 이더라고요 아 이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게임 유튜브여도 문제고 일상 유튜브여도 문젠데 문제인데... 어떡해. <웃음> 아 근데 봐봐요 여러분. 한 명이 있는데 둘이 없겠어? 내가 더 있어. 큰일 났어. 내셨네. <웃음> 나 이번 년도에 이번 년도에 학교 어떻게 다냐고 <웃음> 와. 아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거야. 게임 유튜브는 구독했다고 안떠요. 그분이 게임 유튜브 구독했다고 안떠가지고 아 그러면은 게임 아니 게임 유튜브에도 구독하셨네? 어머 어떡해 세상에 영상 봤을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 <웃음> 어떻떡해나나 <웃음> 나 게임 유튜브에 지금 있는게 없는데 <웃음> 와나 진짜 어떡하 영상 봤을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다행인거는 저희과가 아니라는거예요다행인건 저희과가 아니라는거예요 찾아봤어 근데 남긴거 보니까 저희과분은 아니더라고요 이걸 감사해야 돼 어떻게 해 돼? 그냥 즐기라고요 그래서 내심 약간의 기대도 살짝 되긴해요 기억했는데 지나다니다가 누가 나보고 어저 사람 작가 아니야? 이러면은 <웃음> 그럼 내가 진짜 방송에서 바로 쏠푼다 진짜 진짜 내심 그런 상상을 해봐요. 이게 제가 진짜 상상을 많이 해보는데 어떤가 어떤 적어든간 일단 다 상상해봐요. 이런 경고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저걸 다 깔고서 한 번씩 다 로테이션을 돌려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제가 신입 이번에 합격 이번에 이제 합격해서 입학하시는 신입생분들하고는 안면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아, 안면이 아예 없다 아니라 그러니까 친분 있는 분들, 친분이 있는 분들이 아예 없어가지고 어 작년에는 저희 지금 밑에 학년 학생분들 중에서는 제가 홍보 나가면서 어 안면이 터가지고 이게좀 아는 사람이 있었었어. 근데 지금은 지금 제가 아는 걸로는 그냥 어 안면만 터져 있는 사람만 있어요. 이번 입학하는 신입생 분들 중에서는 왜냐면은. 어, 제가 홍보 나갔다가 안내해드리고 저희 학교 그 입학 설명회 오신 걸 제가 봤었거든요. 응. 그래서 몇 분은 그냥 얼굴만 아는 상태인데 그분들이 내가 방송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고 그랬던데. <웃음> 어, 그래서. 내심 기대를 해봐요. 내년에만. <웃음> 아니, 이번 년도 계약했는데 지나가다가 어, 저거 착각님 맞냐? 이러면은. <웃음> 진짜 레알. 나 그럼 스마케 그러면은 그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아. 즐기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상 저에게 말씀하시길 인생은 즐겨야 된다고 내일 하루를 어떻게 더 재밌게 살지 고민하라고. 트 텀도 고민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내일도 어떻게 더 좋은 유튜브를 만들어갈지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이 썰을 풀려고 했어요. 이거를. 어제 확인했을 때부터, 아, 내일 방송에서 프라이즈 했는데, 오늘 정작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있다가, 룰렛으로 좀 맞으니까 기억이 나버린 거지. 그래도 여러분 방송 켰으니까 30분까지만 <웃음> 채우고 갈게요. <웃음> 아, 진짜. 30분까지만, 딱, 그, 방송 킨지딱 30분 채우고 갈게요. 아니. <웃음> 아니, 진짜. 아. 오늘, 오늘 되게 의욕이 넘쳤는데. 방종 올려서 그냥 지으시죠 아 근데 그러면은 연장하기도 지워야 돼요 약간 어떤 게임을 하는 간에 그한 캐릭터 약간의 카운터 캐릭터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저거예요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장때면네 그쵸 저희 룰이 연장 뜰시 방종이 무효되는 조건이었으니까요 이전부터 한 3년 넘게 계속 그려줬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예전에 방정도고 연장 뜨고 반정도고 연장 뜨고 이래가지고. 자, 계산해볼게요. 아, 30분 연장 밖에 안 됐네요. 이러면서 방송했던 것 같아서. 예전엔 그랬지. 근데 지금은 딱히 여러분 제 방송에 룰렛이 그렇게 막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끔씩 소소하게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돈으로 패면서 <웃음> 즐기는 하나의 컨텐츠가 되지 않았을까. 방종하기가 두 개가 떴기 때문에 살면서 두 개가 뜬걸본 적이 없어요 어 방종하기만 두개뜬건 내일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잘 꽁쳐놨다가 어잘 꽁쳐놨다가 나중에 좀아 이날 좀 쉬고 싶다 하면은 정당 정당하게 쉬겠습니다 정당하게 uh -huh.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진정하세요 저저저 저, 저... 아유 30분 됐다 30분 됐다 <웃음> 아니 진짜 살면서 아니 제가 방송 시간을 늘리게 된게어 방송 이제 컨텐츠 두개 진행하면서 시간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 노력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늘리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왜 늘리려고 한 당일날에 방종하기가두 개가 나오는 거죠 대체 <웃음> 어쨌든 방종 부금 들으면서 이제, 가볍게 마무리 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 오늘 방송 짧게 했으니까, 방 편집하러 가야겠다. 아, 오늘, 오늘 방송본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아, 녹화를 처음부터 했어야 됐어. 그냥 방송하기 나왔을 때부터. 아야 잠깐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뭐냐고. 저도 당황스러워요, 저한테. 제가 제일 당황스러워요. <웃음> 진짜 아, 음 이런 일 방송에서는 더 좋은 컨디션으로 더 완벽하게 아 맞아 노래 커버도 해야 되고 아 먹방 날짜 정하고 갈게요 그러면은 먹방 날짜는 정하고 가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잊고 있었네 노래 하기는 알고 있었는데요 네 노래 하기는 곡은 제가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버 올리려면은 믹싱도 해야 되고, 일러도 있어야 되고 해가지고, 일러를 일단 타이프로 하던가네. <웃음> 어, 뭐가 이렇게 많아졌지? <웃음> 그러면은, 일단 노래 커버가 이번 지금 나왔기 때문에, 내 네, 노래 커버도 처음 떠요, 지금. 오늘 되게 별의별 거 처음 뜨고 다 떴어요. 하하하하. <웃음> 그렇 때문에. 노래 커버는 지금 났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걸로 여러분에게 들 약속 드리고요. 먹방은 제가 여러분 지금 식단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안 되고요. 그 다음 주. 아, 네. 1월 마지막 1월 31일 날에 먹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달에 걸린 거 이번 달에 끝내야 돼서 28일 날에 치팅이라. <웃음> 28일 날에 치팅이라, 31일 날에, 이제 추석 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추석인가, 저때, 아니, 그러니까 추석이래, 설, <웃음> 설, 아, 하, 하, 하. 아, 나 너무 오늘 시계 맞았나봐, 어떡해. <웃음> 설날, 전날이죠? 네, 설날, 전날에 가볍게 켜가지고, 네, 맛있게 먹고 하겠습니다. 아, 한동안 안 캠려고 했는데, 캠. 저기안 맞아가지고, 어쨌든, 첫째든 갔네. 아, 노래컵 어떡하지, 진짜. 제가 살면서 노래 커버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약간의 이제 명분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고서 여기다 넣어 놓은 건데 이게 이렇게 나올 줄 몰랐지. 어떡하지? <웃음>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이거 음치에게 너무. <웃음> 왜 넣어 은 거야, 대체 잠깐... 아, 다 도전해 보는 거지. 사실 노래 커버 관련해가지고 제가 프로젝트를 해서 영상이 하나 올라갔어야 됐는데, 네그 영상 제 유튜브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그 프로젝트 유튜브에 따로 올라오기로돼 있었는데 지금 프로젝트 에좀 연기가 돼가지고 으흠. 어쨌든 저쨌든 갔네.